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사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집을 많이 많이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영상은 남기질 못하고 있어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에이전트가 되면 영상을 많이 찍을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고객님들하고 집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영상을 찍겠다는 생각을 따로 할 수가 없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집을 찍으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로 또 최고의 집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한 3, 4주 동안 한국에서,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많이 타주에서 애틀란타에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아직도 애틀란타가 타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전에 3, 40만불대 집들이 애틀란타에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가 40만불, 50만불대 집입니다. 그래서 집 구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오늘은 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저 북쪽 어, 수완이 치마트에서한 20분 정도 더 올라간 지역이고요 요즘 커머스 쪽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루스 에치마트에서는 40분 거리라서 어, 조금 멀게 느껴지는 지역이긴 한데요 밀클릭 하이스쿨로 학군도 좋고 또 커머스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애틀란타의 집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새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서 남겨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40만불 중반에서 70만불 중반까지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러 가시죠. 좋아, 좋아. 어? 어, 여기부터 보자. 어. 여기가 지금 오피스, 오피스로 쓰는 음, 건가? 음. 그러면 거울 나서... 훨씬 넓어보여. 커 보이고. 음. 어, 이, 이 액자도 너무 멋있는데요? 응. 음. 그렇죠? 어. 너무 분위기 있죠? 어. <웃음> 골드 버튼 같은데? 요 <웃음> 유튜브. <웃음> <웃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인테리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맨날 보고 감탄하면서 똑같은 거못 산다? 그러니까. 어디 파는지 몰라? 그 그러니까. <웃음> <웃음> 미국은 다 숨어 있어. 아, 여기도 것도 아이디어야.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오, 오 좋다. 이쁘다. 어. 공간 안 차지하면서 이쁘게.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이, 이 폭이 좁은 게 되게 좋 좋은 것 같아. 자리 많이 차지 안 하면서. 음 응, 거울도 이쁘고 벽에 거울을 놔서 되게 넓어 보이게 하는구나. 어 이거 어, 이거 집어가고 싶다. 응? 나 요즘 식탁 보러 다니잖아. 이것도. 사진도 찍고. 이거, 이거 흔하잖아. 너사는줄 음. 모르겠는데 이거 흔한데. 그래 많이 본것 같은데도. 너무 예뻐요, 예쁘다. 어. 근데 여기는 창문이 굉장히 크게 짖네. 음. 음? 이 액자는 막 약간 동양적이면서도 그치? 뭔가 그치? 뭐 약간 예쁜데. 약간 재미적인. 어. 그래도 이 이거 봐. 이거는 또야. 옛날 진짜 그. 그. 진짜 그. <웃음> 뭔가 있어 보여. 어. 색깔도 좋고, 응, 음, 요즘 이거 이런 색깔 유행해요. 이거 바닥 색깔. 바닥도 색깔도 널찍하니 음. 좋고 게스트룸으로 쓰는 음. 건가? 지금은 이제 여기라 이런 거 소개하는 거 놓은 건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팔 때는 이런 거다 치우고 그렇지. 게스트룸이 되는 음. 거고. 어 여기 1층에 있는데 풀 베스로 돼 있네. 음. 아까 여기가 욕실 문인데 음. 잠겨 있었구나. 음. 방하고 이쪽 방에서 쓸수 있고. 저기서도 쓸수 있고. 이것도 있다. 넓어. 보통 이 좁은데. 어, 굉장히 경날로. 넓네 어. 음. 여기가 자재 괜찮은데 그래도. 어. 음. 여기가 1층에 화장실하고 방하고 짜잔 거실. 음. <웃음> 요즘은 격날로 다 저런 거 쓰더라. 음. 옛날 우리안 튀어나오고. 너무 예쁘어 너무 예쁘다. 어. 어, 너무 예쁘다. 음.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다. 이것도 아이디어 어떤 아. 것들. 탁자 유리해서어 그러네 그러네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어 이쁘다 어 여기도 이쁘고 오픈 부엌으로 부엌도 되게 잘 만들었네 냉장고 너무 마음에 드는 <웃음> 어, 음식도 안 해먹으면서 왜 냉장고에 이렇게 큰게 탐나는지 모르겠어 응? 음식도 안 해먹는데? 안에 먹어서 큰게 필요한가 이렇게 부엌에 어 이거 카운터탑도 너무 좋다 죠음 어, 어. 좋은데 응. 음 이것도 내가 딱 좋아하는 일자형 음음나눠진거 응, 응. 근데 응. 써보니까 나눠진 게 편하죠 나눠진 게 <웃음> <나노인구나>. <웃음> 모양은 하나가 좋은데 응. 나도 이거 일자로 했거든. 응. 이렇게 가족이많아서 설거지 할게 많으면 일자가 편한데 우리는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나눠지기 훨씬 음. 편해요 나 다음에 해면 나눠진거 할이같게 음. 해서, 음, 이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게해는이렇이 어. 아, 창문을 다이게하는게특징이다게그옛이식의그트이디게해파이렇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오 너무 좋다 정말 분위기 있는데 천장 색깔 응? 페이킹까지 이렇게 오, 썬놈이 완벽하게 그치 응. 오, 잘해놨다 여기 약간 소리 나긴 하는데 괜찮네 이 정도면 이게 끝집이라서 그치 응. 넓어, 넓어. 헉, 이, 이, 이, 이것도 이쁘게 놓은것 같아 그치? 어, 그냥 벽으로 안하고 응. 이렇게 둔게 이쁘다 응. 어, 여기가 썬놈이고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 놓고여기 통유리 정말 끝내준다 그리고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들어오면 어. 어. 그치 어. 밖에서만 자기하고 그치 음. 너무 예쁜데요? 음. 허, 좋다. 너무 좋다. 어. 좋다 저것도 너무 예쁘데어어이 근데 검은색 칠한 것도 되게 좀 어. 시크해 보여 그러니까 <웃음> 네. 그리고 음식 켜도 잘안 보이고 어. 갑자기 <웃음> 네. 손님 왔을 때안 음. 닦아도 되고 <웃음> 어. 어 여기 워킹 크레인 이렇게 넓은 거야? 어. 오, <웃음> 어, 진짜 크 넓다. 워킹 팬츄리. 응, 응 와, 팬츄리가 진짜 넓네. 이쪽은 뭐예요? 더 응? 책상처럼 작은 오피스용 쓸수 있게끔 응, 응. 하고 여기가 아 여기 원래 걸아진데 지금 사무실도 해놓은 거죠. 응, 응, 응. 여기 머드룸도 있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도 좀안테 좋다. 응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 여기 이런 공간도 음, 오피스도 엄마들 좋고 어. 어. 음. 이층으로 가볼까요? 네네 집 이쁘다. 음. 나 보고 반해가지고 음. 우리 집 너무 뭐야?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진짜, 진짜. <웃음> 음. 우리 집도 여기가 안방. 이것도 이것. 렇게가오 안방에 이 유리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음. 거울 그리고. 아, 진짜 집을 사면서 이 소품을 다 사야 이 분위기가 날것 같아. 다 맞춰서 어. 사야 돼. 그니까. 카펫도 특이하네. 요즘. 그치? 어. 정도, 이런 카펫이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 어. 너무 좋아. 일단 창문이 커갖고 진짜 시원시원하다. 나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큰게 좋아. 나도. 어, 응. 밝고. 응. 환하고. 응, 환하고. 어. 와. 너무 잔잔 같지? 어 이거 뭐야 너무 이렇게 너무... 디자인이 됐면서 잔잔한 너무 어, 너무 예쁜데? 너무 막놀라운거 같은데 어. 화장실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 어. 너무 사랑스러운데? 두 개, 샤워 부스 두개 아. 바쁜 시간에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응, 한걸 봤거든? 응, 응. 애들하고 같이 신고 어. 어 나청 봤어 응. 어 이거 너무 너무 좋다 응. 이거 너무 좋다 양쪽에 샤워할 수 있게 응. 기다랗게된거 진짜 아이디어다. 응. 잡지에서만 응. 보던. 언니, 특별히 TV에서만 보던 미국집 많은데. 응, 그래, 나한 번도 어. 못 봤어. 아, 이걸, 이걸 깔아놓알았는 너무 예쁘네. 이것도 괜찮네. 어, 벽에 어. 까맣게. 광택이 나니까. 어, 어, 괜찮은데요. 음. 그리고 이이 전등하고 음, 잘 어울려. 밀키만 다 어울리지. 이런 이런 색깔. 이 음, 음, 음, 잘 어울려. 음. 요즘 골드 또는 블랙 이 윙이거든. 음. 네. 어? 여기에도 여또 이게 네. 있네? 어 이거 수건거리까지 너무 맞췄어 창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있지 어. 이거 인건비 많이 었어서 요즘 안 만들잖아 <웃음> <웃음> 이 집은 설계가 코로나 전에 한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응. 창문과 자재를 세상에 한것 같은데 이야 멋지다. <웃음>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응. 진짜 넓다 응. 옷장이 아, 옷장에 이거 있는 거 로망인데. 그러니까. <웃음> 어, 음. 어, 난 옷도 없고 폐물도 없으면서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 아, 와, 옷. <웃음> 옛날 사람이야, 나. 어. 아니, 옷장, 이게 옷장까지 이렇게 창문을 만드는 거 진짜 드문데. 네. 이거 그냥 다 벽으로 하지.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음. 이렇게 안 하는데. 어세 개나 있어? 어어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아랜 응. 너무 많아. 너무 좋. 너무 좋다. 어, 쪽 다림질하기도 편하고 uh -huh. 여기 코드도 있고. 어. 응?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웃음> 이거 너 부러워서. 아니 이 집을 보고 <웃음> 다시 이사를 <웃음> 해야 된다. <되나? 웃음> 자기 집이 비싸게 훨씬 비싸잖아. 응? 오 진짜 이, 이 집에 살아야 되나? <웃음> 안방이랑 연결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렇지. 음, 음. 쉽게 옷휙 던져서 음. 빨고 여기서 대서 음. 바로 옷장으로 갈수 있게. 없다. 싱크대 같은 거. 음, 싱크대는 이게 좀 없네. 아쉽지. 음, 그래. 음. 이 크기면 싱크대 하나 나오고도 남을 네, 나물 음. 사이즈인데. 여기도싱크대 넣을 거. 옛날 신고대. 옛날 신고대 이렇게 좁아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음, 넓다, 넓다 넓다. 어. 진짜 넓다. 그래서 여기가 음. 미디어룸. <웃음> 와. 요즘 미디어룸 잘안 만드는데 e 개수를 늘, 넓히지 음. 미디어룸을 안 만들지 음. 이렇게 s t little pitchy video room a m a n d a 어생각 a c h i n g You look, you 만하 n c 이렇게 i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쁘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라 a nomi from the real single. Oh, s i n g l 작품이 막 돌아 돌아갈 그러니 것, 그러니 것 그러니 같아. 까 보니까 갈색이. <웃음> <돼서> 갈색이 <너무 웃음> 작은 방이 웬만한 집만 방만해. 응? 음. <웃음> 야 너무 예쁘다. <웃음> 어, 이거 너무 침대 시트랑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웃음> 잘. 내가 그냥 사고 싶어. 진짜. 가구값 몇만 불 나오겠다. 응응. <웃음> 응. 응? 근데 정말 오랜만에 잘 꾸며진 집을 보고 있어. 없다니까. 이렇게 네. 안 해나. 자기 집짜잘잘 잘 보러 왔지. 음, 어. 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나 나도 이 서고 싶다, 자기야. 좋은데 살면서 왜 그래? 짓고 쳐넣고.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이것도 아이고 같다. 괜찮아. 옷을 놓고 왜지멋으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비싸지도 않은데. 어. 응? 이렇게 딱 뭔가 환경을 보호하는 듯한 멘치. 그 <웃음> 어, 여기는 어, 어. 음. 근데 또 화장실에 음. 화장실에 창문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음. 아직도 이제 저 위는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웃음> 어, 어, 이 동네는 음. 음. 음. 누구 오면은 음. 침대로 쓸수 있고 음. 음. 이게 침대처럼 이게 있는 거네. 매트리스가? 음. 응 음. 음? 매트리스야 음. 매트리스. 음. 아 이게 이름이.. 아 이게 기억이 안나 아, 의자 겸 음. 저기로 음. 아 좋다 <웃음> 진짜 이것도 어 이거 봐아 어. 진짜 아매이하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음. 진짜. 아. 이것도 봐우리 우리, 이거, 이거 누가 사겠어 이런 거를 <웃음> 우리 옛날 그 그치? 시골에서 어. 무슨 벗짐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거 같은 의자인데 음. 너무 너무 예쁜다 음. 이거 너무... 커튼 밑에 이렇게 쫙 걸치게 해가지고 이쁘네요 <웃음> 옷방 엄청 커 창문 보세요 어, 웬만한 네. 집 <웃음> 안방 옷장 같아 어, 암, 모든 옷장이 다 창문이 있어 모든 화장실이 다 창문이 있고 네. 창문이 커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시원해 네. 느낌이 그리고 방마다 인테리어를 어쩜 이렇게 그고 이거 있잖아커컵봉 음. 이렇게 음. 높이 올려서 음. 그리고 여기 약간 그러네. 천장이 높은 것 같아요 어, 천, 아 그렇다 천장이 높아서 어, 안 답답하다 너무 좋은 어, 어, 어, 것 같아. 어, 어. 원피스 아, 되는 애 음, 이것도 되게 좋다. 아니 이거 인테리어 어디서 했는지 다 적어놓은 사람들 다살것 같아. <웃음> 그치. 허비포 그거 어. 어. 아 정말. 당연히 디자이너가 했겠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근데 참아참 이쁘다. 아, 참 응. 나새 싫어하는데 이건, 어, 좋아. 이건 좋아 나 새구리 싫어하거든 근데 너무, 너무 예쁜거야 새구리가 어, 잠잘올것 같아 이거 자명 좀 봐봐 저거 어, 그냥 뭐 아트가 1불짜리일 수도 있는 그런데, 건데 그치 그치. 어, 이런 것도 그렇고 어. 모델하우스 너무 예쁘다 어. 응? 나 그리고 거라지 대신에 응. 그 사무실 해는 것도 너무 좋아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들겠다 특히 자기는 너무 어, 뭐 필요하잖아 어, 어. 거기서 어. 손님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 찍어도 되고 어, 어. 수아니 북쪽의 밀클릭 하이스쿨 주변의 집이고요. 친구가 너무 이사가고 싶어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애틀맘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